ISTJ World Membership a g a i d h a s h i Mayan, Secret Yeung Sang, Bon e n d u n g Fan Yeung Sang, Vlog, ASMR d u n g Total n e g a j i Benefit Yul Nu l i o l Su It Subnata, Uchuk Sang Dan Card Lul Click a g a i d h a Ju Se Yor